이티제와 연애할 때 의도치 않게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져 급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양쪽 모두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불만들이 마구 분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별하고 나면 이티제는 SNS 오는 연락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 때 이티제와 재결합하는 것은 난이도가 엄청 높지 않습니다. 최대 48시간 이내에 다시 대화 창구를 열어서 자신의 잘못한 점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물론 속으로는 이티제의 잘못을 따지고 싶지만,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잘못했음. 이내 네 마디야. 저것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 그냥 가라. 그럼 이틀간 생각을 정리한 이티제도 객관적인 반성할 것입니다. 여기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이티제도 제회에 대한 생각을 접고 일상에 전념하게 됩니다. 음. Newal d o s 요 o ISTJ YUI Honin <imitation> Shingo a s i s t j m r s h i p A GRIED